국어사전의 용심부리다의 뜻을 살펴보면 남을 시기하는 심술을 부리다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음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있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그것을 끝내 달성해 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제삼자가 시기하여 앙탈을 부리거나 그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행동 말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히라노쇼라는 일본 아이돌 가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한국 중장년 세대는 잘 모르는 가수일 겁니다. 1997년생 올해 26세 자니스 사무소 소속의 일본 아이돌 킹앤프린스의 멤버였고 영화나 드라마 tv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9년에 일본 국보급 미남상을 받았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돌입니다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 일본 자위대 에 입대하겠다는 등 일본 우익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한국 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친구가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혐한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초 일본 내에서 방송한 한국 여행 컨셉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영상에서 아는 한국어가 있냐는 질문에 뜬금없이 시에시에 미아오 베이징 덕이라고 말하고 촬영 장소가 아이서울류 조형물 앞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도는 바쿠라고 대답하고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라는 착각 속에 현생을 살고 있는 불쌍한 일본 우익들이 한국 방문 시 표현하는 레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높은 건물이 있다는 등 한국의 화폐통화를 베리라고 실존하지도 않은 통화 단위를 말하는 등 한국에 대해 쓸데없이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4년 전에 7개국어에 능통하다는 홍보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7개국어 가능자가 이웃나라에 대한 인식이 저 정도라는 것은 4년 전그 영상이 거짓이었거나 저 한국에 대해 오류가 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한국 아이돌의 메이크업을 하고 케이팝과 안무를 따라하면서 굳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뜬금없는 언행은 경박스럽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침략으로 주권을 강탈한 전문국이 사과와 반성은 커녕 우리의 최근 성과를 애써 부인하려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패배자 마인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런 일본의 행위를 표현할 때 적절한 말이 일본이 용심부린다 입니다. 과거를 잊은 자에겐 미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과거를 잊은 듯 보이지만 우리는 과거를 결코 잊어서 는 안될 것입니다.